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뭐야 이거 오 불고기 불고기 한 마리 오 크다 야 엄청 크네요 오 뭐야? <웃음> 어 붕어도 같이 잡혔네. 아 붕어. 우와! 와두 우와, 번째 붕어이다. 아, 와! 야 큼지막한 붕어가 있네. 야, 아까보다는 좀 사이즈가 작네요. 야 붕어. 여러분들하고 시골 하천 어, 늪지대 같은 곳에서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야 일단 뭐 별의별 게다 잡혔습니다. 일단 붕어 어, 친구도 보이고요. 붕어 두 마리 그리고 모래무지도 보입니다. 나머지 물고기는 살려주고 우리 붕어 친구만 어, 집에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